아, 진짜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형님들,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<웃음> 나왔다! 예, 형님들,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,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형들이 안전파 해줘. 알았지, 형들? 사랑해요, 형들. 잠깐만. 마우카이가 선픽으로 나와. 간만에 클레드 좀 뽑아볼까? 클레드 하자. 간만에. 간만에 극성장 클레드 할게. 먼저 돌루시안이네. 여기다. 아 완벽해. 마호 상대로는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. 레이컨. 레이크폰. 레이컨이 진짜 좋습니다. 마호 상대로 레이이왜 좋냐고? 마호카의 장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. 레이컨 제다고. <레이크> 와 이제 온 거야? 조금 하고만. 아 미드 지고 시작하는데. 근데 있잖아. 난 클레드만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. 이 원챔들은, 아씨. 머리는 맑아졌는데 손이 맑지 못하네. 맞다. 아! 이게 죽어? 아, 우이팅 아, 화이팅! 아, 우이팅 아, 화이팅! 아, 우리, 화이팅! 아, 화이팅! 아, 화이이팅 아, 이팅 아, 화이이 아쉬운데 돌아가 ş i 어? 헐리 스트레스 할건가? 앙? 근데 지금 라인 클리어를 안하면 제짜바쁜거 갈거라 아 너무 일찍 하셨네 좋아, 오히려 좋아. 너가 몰랐지. 나이스. 분위기 탔죠? 겠는데 지금 레드에 레드래. 전령에 스트레쉬랑 리신이 다 있어서 아니 왜 죽냐고 도대체 라인 다 밀었다 도대체 왜 죽냐 죽지 마라 좀 여기야 그냥 나이스 그럼 나야 질련 죽었구나 안돼 아이고 야야야야 얘풀 있잖아 아 아와 진짜 씨 와 아니 원딜은 그 사이로 음파맞고 진려는 궁도 못쓰고 죽고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음. 아 진짜 존나 짜증난다 아 너무하네 <웃음> 진짜 너무하네 노력하겠다 안돼 살고 싶은데 아 앞에 아, 죽었어 아 진짜 그냥 쓰레기 게임. 아 진짜 아 진짜